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에 7th love letter 87번째 러브레터입니다. 오늘 한국말 제목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가치 죽임당한 어린 양의 가치 영어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 문장은요. 요한 계시록 5장 14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 계시록 Revelation 그죠 예. chapter 5 verse 14그 중에 일부예요 어, the slain lamb is worthy 다시 한번 the slain lamb is worthy worthy, 이게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예. 음. 예. 어 제가 이제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 영어성경을 암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젊은 시절에 영어로 설교 설교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를 사용하는 제 주로 외국인이죠 네, 한국분들은 한국말로 하면 되니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한명에게라도 더 얘기해야 된다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강박이고 좋게 얘기하면 좀 n 링좀사명 c a 제가 있 l l 요 되게 신 i n g 다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관계들이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can call. s 는 you 어 a n call. u n l i k e l You can call. u n l i y e l y u n l i k e l y 가 u 제한 n 말로 l 면은좀 예상하지 않은, u n e x p e c t e d 예상되지 않 u 이런 n 인데 우리 인생이 사실 unlikely 한 만남들 unlikely 한 events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 이것은 하나님을 신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동일한 것같고요 예. 어,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calling 사명감 부르심 그런 것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했었어요 요즘에 이제 다시 좀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너무 레이지해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기에 어 실내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면서 음 좀더 예 좋은 컨텐츠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거리가 좀 줄어서 어늘 위기가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시기에 이제 좀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컨텐츠들을 고민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좀 미루었던 영어성경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 동안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영어성경을 정리했던 제가 주로 정리하는 영어성경들은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The m e s s 나세이비나 옛날에 l 빙 바이블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구어체 현대 영어로 번역된 어, 저보다 실력 있는 분들이 열심히 번역하신 그런 음, 것들을 요약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실제 사용해보고, 이런 작업들이에요. 어, 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고, 예. 음,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 아, 요한 오늘 젊은이가 설교할 때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예, 14절에 그 보면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 모든 피조물들이 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 찬송과 praise, honor, wisdom 모든 뭐, 들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 CV에 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 클리어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The lamb was slain. The lamb was killed uh, for us instead of us.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그 양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음. 아무래도 방금 전에 제가 젊은 예배 설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겹쳐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인간과 인간이 이 살아가는 온이 세계를 만드시는 장면으로 출발하는데 어...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제주이 저주를 받 여러분 여러분 어, 육식이 육식이라는 것은 살이잖아요슬러식육식는은살이는것이 허용되면서 하여간 아비은환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고 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엄습하고 예, 밤이 되면 또 예, 두려움이 더 커지고 예, 밤에 도둑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자연을 파괴하는데 서슴지 않잖아요. 예. 제가 오늘 젊은이 예배 설교할 때도 저의 부족함을 고백했는데 제가 혼자 살고 저도 막 시간을 좀 짜임새 있게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명목하에 일회용품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음, 그런데 좀 의식이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저를 이제 꾸지람합니다 예,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지구를 좀 protect 지켜주세요 일회용품을 좀 그만 사용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일리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일어난다는 자체가 이미 어떤 트렌드가 대세가 일회용품 이런 편리한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동참해야겠지만 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관찰할 때 어, 세상이 참 음,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포함해서 인간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정작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정작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자연 또한 굉장히 빠르게 어, 파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지구를 destroy 파괴한 그런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또 오늘 주제인 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해 볼때 굉장히 이타적이거든요 어, 그러나 점점 세상은 이타적인 사랑이 잊혀지고 있고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예, 내가 하나라도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피곤한 세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도 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에게 어, 사실 과시하는 측면이 많이 있죠. 그 SNS에 아마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올리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블락될 거예요 예, 차단될 거예요 예, 초를 치는 그런 그 SNS의 트렌드에 초를 치는 그런 어 저는 사실 SNS를 뭐 제가 하는 일에 관계되어 있어서는 하지만 제 사적인 거를 이제 한때는 조금 했었는데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 어 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인간이 어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도 어 신경을 쓰지 않는데 사실 익숙한 문화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일본이 왜 한국을 침략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천연자원들과 그 값싼 노동력과 이런 것들을 그들은 자기네가 더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국 민족들은 어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여러분 눈을 감은 거잖아요 눈을 감은 정도가 아니라 어 좀 너무했죠. 예. 그런데 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감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익숙한 것이 인간입니다. 뭐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것도 한 예일 수 있겠고요. 음, 이기심이죠. 어,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사실 환경단체들과 민감한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과연 그것이 그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회의적이고요. 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젊은 예배 때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들도 역시 음 이렇게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 기후 이상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막 열대와 가깝잖아요. 여름에 막 스콜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예.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더위가 한마디로 더 살기 힘든 어 환경의 역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지구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죽인당한 어린 양의 가치가 제목인데요. 그래서 음 가장 높은 존재이신 우리를 만든, 피조세계를 만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주변이 희생하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볼품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도륙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그 주인공이 누가 봐도 더 렘이 그 어린 양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죽임 당한 어린 양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어 마땅히 받아야 할그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 자연,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인간들까지도 그 어린 양의 죽음의 가치를 깨달은 거기에 정말 인생을 건 인간들은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부터 메시지에 감격적으로 전했어요 t h o u s times thousand after thousand after thousand 셀수 없이 끊임없이 예, 영어에 constantly라는 단어가 정말 끊이지 않고라는 뜻이 있다고요. constantly they constantly keep praising. 끊임없이 그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희생으로 인해서 예, 우리를 대신한 희생으로 인해서 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위치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고 예, 성경에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곳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경험해 보기 전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예, 어, 우리가 이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여기 이 상태로 계속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이 목숨을 버린 사랑에 우리도 목숨까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끝까지 그것을 유지한다면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Endure. Learn to Endure. Endure. Endure란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문을 참듯이 극한의 고통을 참는 게 Endure예요. 예. 어... 배우라는 거예요. 예. 힘들어도 어떤 그런 어린 양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견디라는 거예요. 인 n d 언제까지요? 예. To the end. 끝까지입니다. 예. Until you die. 네가 죽을지라도, 죽을 때까지라도 예. 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목숨 건 사랑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철저히 r e w 보상하시고 예. 여왕계시록에 보면 어또 감동적인 장면이 여왕계시록을 또 당분간 할것 같네요 저의 마음속에 터치가 있었던 표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I know,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I know everything about you I know how you endured, how you have endured 네가 어떻게 참아왔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I know your hard work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힘들게 살고 있다면 I know your hard work 네, 되게 감동적이죠 반대로 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의 고집을 하나님이 또 알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철저하게 네, 철저하게 He Will take revenge completely. 완벽하게 철저하게 r e v e n g e Revenge. 가 뭔가요 여러분 예. 우리 대신에 보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 l e to do it. We will be able to do it. We will be able t 이 do it. We will be able e s t 안식을 할 것이라고 반대로 신과 사랑에 빠지 않은 이들은 영원히 안식할 수 없다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일을 갈면서 진짜 그 처절한 하나님의 그앵그화그 그 하나님의 분노의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He does what is fair and right. 그것이 하나님 보이게 He does what is fair and right. 그분이 보시기에 그게 fair하고 공정하고 right, 올바른 것이라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 He does justice. 정의로움을 그분 항상 He always does justice. 정의로움을 실천하신다고 예. 계속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야기할 거예요. 음, 요한시록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내가 나만을 사랑하고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너무나 상반되지 않나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자연과 자신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 리디임한다고 그러죠. 바이백. 우리의 가치를 되사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pray, 찬양하고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반면에 그 사랑을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Curse, 하나님의 저주한다는 것예요 예.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Radical 하죠? <웃음> 성경이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음. 이게 검은 옷을 제가 좋아하는데 좀 뭐가 붙어도 티도 안 나면서 이렇게 살찐 것도 커버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이유에서 입고 있고 좀 말이 샀네요 예, 너무 이렇게 오늘 좀 무거운 거 같으니까 예. 어, 뭐 입다 보니까 이 블랙이라는 컬러가 좀 매력 있는 거 같아서 예. 좀 어, 옷이 다 검은색이 참 많습니다 예. 음. 어린 죽은당한 어린 양의 가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음 오늘 젊은이 예배 때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동일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낭만적인 순간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예. 이 세상이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쫓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교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계속 위로하세요. 더 힘내라고 learn to endure 더 참으라고 이 I'm with you. 내가 너 같이 있다고, 더 힘을 내라고. 예. 내가 다 복수해 줄 거라고. 여러분 어, 하나님만한 존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여러분 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unlikely란 단어 들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같이 지나간 인생 속에서 많은 unlikely 한 사건들 중에서 최고의 사건은 단연, 예,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시는 최고의 존재와의 인카운터, living n o n 인카운터, 살아있는 인카운터, 만남이에요. 예. 그냥 신비로운 만남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 짓고 바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도 예, 러브송에 많이 포우니까요. 참 천국의 그런 고백들이 참 좋은 그런 어, 반주와 고백과 멜로디와 이런 가사들이 끊임없이 넘쳐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어, 같이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죽임당한 어린양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 엄청난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성령께서 진리의 영 w 성령께서 항상 예, 어, 놓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 you k n 해 w